브랜디, 페퍼, 하이! 음. 삐삐 할까요? 두개 갖고 왔지. 두개두개 두 개.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어? 하나, 하나 어디 갔어요? 하나 더. Hehehehe <laughs> 뒤로 가세요 뒤로 <웃음> 부담스러워서 놀았냐고 구해 줘야 돼, 아이가. <웃음>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자 여기까지요. 오케이. 가져와. <웃음> 가져와. <웃음> 와. 진짜 잘하네 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브랜디, 가져와. <웃음> 가져와, 브랜디. <웃음> 브랜디 할수 있어? 가져가 가져오세요 브리 가져와 옳지 옳지 가져가 왜 못하겠어 여기 여기 오. 배포 여기 있잖아 이리 배포 이리 와 여기 구멍에 있네 배포 이리 와. 오우 <웃음> 아이 잘했어 저요 저요 저요? 더 높이? <웃음> 저요? 높이? 알지 브 랜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이터치, 하이터치. 아, 대충하지 말고요. 하이터치, 얼지.